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 이제 수, 수익인식에 대한 이론, 어, 내용을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익인식 규정이 여러분들 이제 그 17년도하고 18년도 많이 바뀌었죠. 어, 수익인식이 그 기출문제 내용들을 갖다가 쓸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몇개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수익인식의 내용들이 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를 갖다가 쓸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수익인식에서는 기존의 기출문제에 약간 변형을 해서, 어, 몇 가지 문제를 좀 내고, 근데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겠죠. 관세사 쪽에서는 수익인식에 대한 내용이 18년도에 안 나왔어요. 어, 19년도에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론형의 문제를 아마 낼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계산형의 문제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건설계약의 규정이 수익인식 쪽에서 그 새로운 기업의 기준, 그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어떤 수익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규정에서는 어, 건설계약의 내용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다는 게 없어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쭉 가는 거고, 건설계약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그 옛날에 있는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틀에 고객과의 관계에 어떤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설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의 문제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지만, 어 새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식에 대한 어떤 이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용을 좀 많이 바꾸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못풀어 어, 많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못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 할수 있는 대로 어, 문제를 많이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이제 어, 수익이식에 대한 서머리 내용 정리를 좀 하고요. 내용 내용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기존에 봤던 내용들하고 약간 좀 어,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수익을 인식하는 어떤 방법, 방법에 있어서는, 어, 기존의 내용하고 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기존의 내용이 저, 조금은 이제 수익을 규정하기 위한 어떤 어, 내용, 수익을 규정하기 위한 어떤 그 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수익인식에 대한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규정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다 싶은 부분도 없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됐을 때 숙인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보다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그런 것들이 보다 용이해 질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숙인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머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써머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어, 대충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 거기서 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문제를 통해서 더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수익 인식. 수익의 정의를 일단 볼까요? 수익이라는 건 자산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지분 참여자, 즉 주주와의 거래 또는 잠재적 주주. 주주는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잠재적 주주는 투자를 할 목적으로 회사의 어떤 도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때. 잠재적 주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주주가 될수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어, 수익의 정의의 반대의 개념이죠. 어, 자산의 감소나 비용의 증가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액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내용을 그냥 사례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현금 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취득했다. 여기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수익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차리를 보면 건물 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만 원. 이렇게 이제 회계차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회계차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건물 일단 만 원이 들어오고 현금이 만원 빠져 나갔죠. 그러면 자산이 일단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또 감소가 되니까 자산 감소가 이제 동시에 또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죠. 자산 부채의 움직임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수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금 만 원을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금이나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이랑 부채가 이제 증가하겠고요. 그러면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하기 똑같으니까 그 차이가 안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 또는 증가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 물건을 팔았어요. 어, 상품을 얼마를 팔았냐? 15,000원짜리를 이제 팔았는데, 15,000원 팔았는데. 그 원가는 만원짜리였대요. 그러면 일단 매출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저 매출액은 어, 수익이니까 여기서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음. 자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부채나 자산이 있냐 부채나 자산은 아니죠. 매출액은. 그럼 결국 얘는 이제 뭐냐면 순자산이 증가로 보는 거예요. 얘가. 즉 자산이 증가했는데 반대편에 자산이나 부채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순자산이 증가한 거야. 그죠? 그래서 순자산 측면에서 보면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동일한 금액이.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상품이란 자산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그걸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비용이라고 보지 말고 일단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자산이 감소하면서 순자산도 감소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두 개의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 이만큼은 증가했잖아요. 를 순자산이 이만큼 증가했죠.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과 비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나오는 것과 비용이 나오는 것.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는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 원을 출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일단 현금 만 원이 들어오겠고, 자본금이 생기겠죠? 그럼 현금 만 원은 자산 증가예요. 자산 증가하면 순자산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순자산 증가는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보면, 순자산 증가하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분 참여자와 거래는 제외한다. 즉, 이 자본금으로 계산되는 이거, 이걸 수익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기 때문에. 그죠? 그 얘는 자본이라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하죠. 음.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인식 체계를 이제 볼게요. 5단계법인데, 수익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거래를 이제 식별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수행 의무 어떤 거를 줘야 되고 또는 어, 뭐 용역을 이행을 용역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제공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 에세 번째는 거래 가격 얼마인지 그리고 그 거래 가격의 배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재화만 단독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재화 와 용역을 동시에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재화에 대한 가격 용역에 대한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인식. 즉, 수익으로 잡는 시기, 어, 재화를 넘기는 시점에서는 뭐 인도하는 시점,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수익이 인식되는, 어, 과정은 이런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 회사가 있어요. 어, 백두와 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백두라는 회사에서는 뭐라냐 내비게이션을 판다고 합시다. 그럼 내비게이션에서는 내비게이션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도,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 내비게이션이라는 제품도 팔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그두 가지에 대한, 어, 그 재화와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 한라와 계약을 맺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라가, 어, 샀게. 그러면 이제 계약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 서로 이제 그 계약 관계를 인지를 하게 되면 계약 승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계약 식별이에요 식별 단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제품을 이제 인도 제품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년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해줘야 되는 것 상대방은 받아야 되는 것 어떤 걸 받아야 되냐 제품 받아야 되고 인년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수행 금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행 금무의 식별을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얼마를 받냐 이거죠. 어, 총 거래가격 100만 원 받기로 했대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거래가격.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럼 그 100만 원 안에는 제품에 대한 가격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이 있겠죠. 그거를 배분을 해주면 그게 네 번째 단계가 되죠. 거래가격을 배분해 줘요. 그럼 거래가격을 배분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제품의 수익인식 시점과 그 다음에 지도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죠그 다섯 번째 이제 뭐가냐 그 수익인식 시점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은 인도시의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지도는 2년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수익을 인식하겠죠 그게 다섯 번째 수익인식의 시점을 판별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런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계약의 식별 단계를 한번 볼게요 계약의 정의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계약이란 건 이런 거다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그리고 거기에는 서면이라든가 또는 구두, 그 다음에 뭐 사업 관행,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약의 존재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데, 그러면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수행 가능한지, 아, 수행되지 않은 계약이냐. 어, 첫 번째로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고객한테 이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아직 받지 않았고, 그리고 받을 권리도 없대요. 이런 상황이면 아직 계약이 된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이론형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계약의 식별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요건이냐 첫 번째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뭐 약속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전할 재원화 용역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알수 있어야 된다. 뭘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전할 재원화 용역의 지급 조건, 마찬가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얘기는 계약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현금 흐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걸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객에게 이전할 재원화 용역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계약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자 얘기예요. 그쵸? 다섯 가지 정도.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내용들이죠. 어, 이런 것들을 눈에 좀 익혀두세요. 다섯 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말을 바꿔가지고 뭐 문제를 낼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 계약을 어,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인을 통해서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확약한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소유권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 이제 그걸로 통해서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수행해야 되는 의무들이에요. 그죠? 어, 이전할 재원화 용에 대한 각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대가를 받겠죠. 어, 돈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돈, 지급에 대한 어떤 그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 사이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현금이 유입이 되고 한쪽에서는 어, 그 건물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럼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건물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미래에 지금 건물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달라지겠죠. 그거를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그러한 계약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해한테 이전할 재반환 용역에 대해서 받을 권리,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당연히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방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조건,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조건,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쪼개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 가면서 아 여기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돼 여기서 는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돼 사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용역이나 재화가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 파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를 계약을 볼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만족을 시켰을 때 그때는 그걸 계약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내용들이 다아 이돼야 돼요. 즉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행 의무를 이제 식별. 수행 의무는 뭔가를 어, 재화를 넘겨주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재화라든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또는 그저 뭐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계약상의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품목을 걔한테 넘기는 것인지. 수행의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뭐, 재화를 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용역을 같이 넘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수행의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걔한테 넘겨준다면, 그거는 하나의 수행의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 첫 번째. <웃음> 죄송합니다. 어, 내비게이션을 이제 파는데, 내비게이션이란 어떤 기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2년 간의 업그레이드, 서비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넘긴다면, 그럼 여기서는, 어, 재화를 넘기는 시점과, 그 다음에, 어, 용역을 넘기는 시점이 좀 다르죠? 예. 재화는 2월 10일 날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 업그레이드는 2월 10일부터 2년간 이제 하겠죠. 결국 별도의 수행음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수행음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컴퓨터를 만들어주는데 어~ 컴퓨터의 부품 그다음에 그 부품을 이제 조립을 이제 해서 완제품을 이제 넘겨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완제품이 이행이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넘겨지게 되면 하나의 수행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어~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완제품 상태로 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겠다 예 수행 의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수익의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의무를 식별,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 건지 식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래가격. 얼마의 금액이냐? 고객한테 약속한 재원의 의혹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고 그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그 다음에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한 또는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런데 판매세. 판매세는 부가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돈 받을 때 100만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110만원을 주죠. 그럼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10만원 받지만 그중에서 수익은 100만원이죠. 10만원은 세금 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가, 당연히 수익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그냥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근데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보면 뭐, 얼마를 팔면 깎아줄게. 또는 뭐, 어, 뭐, 내가 이제 뭐, 이 물건 팔면서 뭐 이것도 줄게. 또는 돈을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이런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으로 측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변동대가라든가 또는 변동대가의 추정치의 제약이라든가. 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라든가 비용금 대가라든가 또는 고객한테 지급할 대가라든가 뭐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거래가를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변동 대가하고 금융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잠깐 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변동 대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자 건물 지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10만 원만큼 자 그리고 그걸 이제 착공을 하고 예정 완료되는 시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 예정 완료 시점에 완공을 했어요 그 건물을 지어줬어 그럼 계약금이 10만 원을 받겠죠 뭐 처음에 이제 계약하고 나중에 중도금, 뭐 잔금 이런 식으로 받겠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약금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예정 완료 시점보다 늦게 공사를 완공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 건물을 건설 계약을 맡겼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건물 지어 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완성을 못 시키고 여기서 완성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못 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만 원의 위약금을 물렸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변동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을 금액, 수익금액은 얼마? 10만 원이 아닌 거죠. 10만 원 중에서 만 원만큼은 걔한테 위약금으로 물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금액까지를 감안하면 변동대가는 9만 원이 될까 아, 저기 만 원을 감안하면 변동대가 만 원을 감안하면 9만 이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어 계약을 어떻게 했냐 10만원 을 했어요 근데 100개를 팔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조건이 뭐냐면 1년 내에 1000개 이상 니들이 구입을 해주면 내가 단가를 얼마? 900원으로 깎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900원으로 깎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팔았던 것까지 900원으로 다 깎아 줄게 소급해서 어, 그렇게 하겠다는 게 바로 이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을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1년 동안에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뭐 팔았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1년 동안 쭉, 팔아도 천 개, 아, 아, 1년 동안 쭉 팔아서 1000개 이상을 상대방이 구매를 한 거야 그럼 결국 나는 100원씩 깎아 줘야 되겠죠 할인해 주죠 그러면 그 할인 금액이 반영된 게 수익 금액이 돼야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판매 단가는 만약에 1년 동안에 9 0 0 0개 이상을 상대방이 구매를 해버리면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1년 동안에 1000개 이하, 즉, 1000개 이상 구매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1000원, 어, 만원이 되겠죠. 어, 여기서 이제 만원짜리, 그죠. 음.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 판매 시 회계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물건을 100만원치를 팔았어요. 근데 그 100만원, 100만원 중에서 만약에 10%를 깎아준다면, 그 10만 원만큼은 내 매출이 아닌 거죠 그만큼은 뭐냐면 환불 부채라는 걸로 미리 계산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캐스이 그러면 처음에 물건 팔때 여기 그 1년 내에 1 0 0개 이상을 구입한다는 어떤 추정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지하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물건을 팔고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1 0 0개 이상을 살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는 매출액이 얼마예요? 90만 원이 되는 거죠. 9천 원을 계산한 걸로.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천개 이상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매출액을 전체를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변동대가를 감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변동대가를 아, 변동 대가. 변동 감안해서 여기서는 10만 원을 뺀 9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한 거고, 여기서는 100만 원 그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것들이 인종의 변동대가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사실은. 근데 모든 거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거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없어요. 요즘에는 아주 복잡한 거래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대한 상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봐오던 건데, 유의적인 금융요소라는 건뭐 이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외상으로 팔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받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만큼을 외상 판매에 대한 매출액으로 이제 기록하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 이자를 적용해서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전체 3,000원에 대해서 2,402원 만큼이 매출액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회계처리를 할 때는 매출액, 그러면 매출 채권 이렇게 기록할 테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매출액 자체는 2,402원인데 우리가 받는, 총 받는 금액은 얼마냐면 3,000원이 되겠죠. 그럼 결국 받는 금액과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 금액 간의 차이는 지금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융유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받는 돈은 3,000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은 2,402원. 그 사이에 차이값은 결국 금융요소에 해당하는 거다. 그만큼 이제 금융요소로 나중에 이자수익으로 계산될 부분이죠. 이게 기간에 걸쳐 가지고 결국은 지금 받았다면 현금으로 2,402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지금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3천 원 만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수익을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매출에 따른 수익이고. 이거는 이자에 따른 수익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유위적인 금융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의 종류에도 수익의 종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그,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거래가격을 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래가격을 이제 배분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이나의역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배분의 과정 그래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행의무가 뭐 하나의 단일의 수행의무라면 굳이 배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배분은 어떤 방법으하냐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두 개의 수행의무로 이해를 해주는데 이걸 각각을 팔았을 때는 하나는 100원, 하나는 200원이래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통으로 팔아가지고 뭐2 0 0원에 팔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그 200원짜리를 3분의 1은 이쪽 3분의 1은 이쪽 이렇게 배분을 하라는 얘기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음, 물건을 이제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 6일날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음, 6일날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 가격 안에는 재화의 가격과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걸 상대방한테 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포인트의 가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30일 날 어떻게 했냐면 그 포인트를 아 고객이 포인트를 가져와서 재화를 받아 간 거야 그죠? 그러면 죠그 결국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판 거냐면 포인트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해서 물건을 팔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재화를 준 거예요 저기서는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화를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수행의무를 계약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줄 재화, 그 다음에 지금 줄 재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수행의무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일 날 일단 재화가 하나 넘어가죠. 여기서 재화가 하나 넘어가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30일 날 재화가 또 하나 넘어가죠. 그래서 두 개의 수행의무, 즉 6일 날 넘어가는 재화와 그 다음에 30일 날 넘어가는 재화에 대한 수행의무 두 개가 되화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9,000원, 즉 9,000원은 여기서 처음 받은 이 9,000원은 이두개 수행의무에 대한 대가를 9,000원 받은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니까 즉, 지금 넘긴 재화와 그 다음에 나중에 넘길 재화의 개별 판매가액을 어, 어, 구해보니까 어, 지금 넘긴 재화는 8,000원 나중에 넘긴 재화는 2,000원짜리래요. 자, 그러면 그 9,000원을 쪼개란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쪼개냐. 먼저 4월 6일 날은 9,000원 중에서 뭐냐면 전체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30일 날은 전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개별 판매가격별로 수익을 쪼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의무에 대해서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 뭐 여러분도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총수령액 9,000원이, 9,000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쪼개지느냐. 개별적인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배분하냐면, 처음에 9,000원 받았을 때, 1,800원은 선수금, 미리 받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200원이 수익이, 수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선수금은 나중에 이 제어가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1,800원을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근데 이러한 그 상대적 개발 판매가의 기준으로 배부되는 금액에서 이제 어 예외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할인액 이라든가 또는 변동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할인해 줄때 물건값을 깎아 주는 거죠 근데 두 개의 수행의무를 통해서 이제 뭐 6일 날 넘어가는 물건이 있고 30일 날 넘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6일 날 넘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줄게 그러면 6일 날 물건에다가 빼줘야 되겠죠 이거를 배분해가지고 6일 30일치로 나눠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변동대가도 마찬가지. 각 수행의무에 따른 어떤 변동대가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개별 상, 아, 상대적 판매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쪼개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각각의 수행의무에 관련된 할인이라든가 또는 변동대가에서 감안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수행의무에만 만약에 할인액이 관련이 돼있다. 또는 그 외에 두 개의 수행 의무에 동시에 관리되어 있다. 그런 상황일 때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부의 수행 의무, 즉, 하나의 수행 의무에만 관리되 있을 때 거기서만 빼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개별 상대 판매 가격으로 빼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변동대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어, 뭐, 재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도가 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죠.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거는 서비스니까 서비스는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고객한테 재화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해서 수익금무로 이행할 을때 또는 기간에 걸쳐서 이행할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또한 식별 가능한 각 수익업무를 기간에 걸쳐서 이행한지 또는 한 시점에서 이행한지를 계약 시점에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뭐 수익업무가 기간에 내 걸쳐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익업무는 하나의 시점 즉 일정한 시점에 전체를 다 인식한다. 이런 의미예요 음. 자, 첫 번째. 자산 이전의 요건이 있는데, 이제 통제라고 얘기해요. 통제.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수익음의 이행은 자산에 대한 통제 이전을 말한다. 그럼 그 통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다음에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얻지 못하게, 즉, 뭐제 3자의 접근을 배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자기가 다쓸수 있는 거 내가 온전히 쓸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여기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무 수행의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에 걸쳐서 수행 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수행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시점에 수행의무가 있겠죠 한 시점에 수행의무는 뭐 물건 건네 주는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 아, 물건 살때 아, 물건 받고 돈 주고 그죠 음. 그래서 수익인식은 이렇게 다섯 단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쪼개 본 거예요. 그 상황들을. 자, 그러면 이제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어떠한 거래에서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는지. 첫 번째, 재매입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매입약정. 재매입약정은 물건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갖게 이렇게 약정하는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일단 재매입 약정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재화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일단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재화를 다시 돌려받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재구매 가격으로 이 재매입을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렇 그럼 결국은 재화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재매입 약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판 거, 여기서 과연 이걸 판매를 볼 거냐 말 거냐 그 문제예요. 다시 사오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기서 판매를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매출을 과다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요번에 장사가 잘안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사람한테 야 네가 잠깐 사갔다가 내가 다시 사가지고 올게 근데 한뭐뭐 뭐 2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대신에 이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매출을 뻥튀기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판단을 할 때, 과연 이걸 로 수익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 규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 이 재묵, 재구매 가격 이죠 음, 그거보다 클 때. 그래서 처음에는 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재구매할 때는 8천 원에 이렇게 다시 사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거래일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차이가 일단 2천원 생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만 원에 팔고, 어, 왜 이러지? 잠깐만 그 차이를 사이를 좀 끊어 줄수 있죠. 네. 예. 음. 어,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8천원에 다시 사가지 오면 2천원 만큼 기업은 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2천원 만큼 기업은 돈을 받은 거예요. 뭘까? 그게 도대체. 이게 뭘까요? 사용료에 결국은. 그죠? 음. 걔가 이, 어, 이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즉, 소비자가 그거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가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리스가 되는 거야. 그죠? 실질을 잘 판단하면 돼요. 실질을 잘 생각해보면 저걸 리스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아, 첫 번째 이제, 어, 회계처리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일단 현금이 들어오고, 그 현금의 금액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선수리스료, 미리 받은 리스료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재고 물 가격으로 물건을 다시 사 와야 되잖아요 그돈 다시 주어야 되잖아요 그게 환불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을 파는 시점에는 수익이 인식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럼 리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용을 해주면서, 사용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 선수리스료를 리스료 수익으로 이제 대체를 시켜놓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물건이 팔린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죠. 자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판매가격이 이 재구매가격과 비교 했을 때 작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8,000원에 판매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재구매를 어떻게 했냐면 만원에 한 거예요. 회사에서.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될까요? 돈 빌린 거예요. 돈 빌린 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 2,000원 준 거예요. 이 차이 금액이 2,000원 차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그럼 결국 뭐냐면 얘는 얘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거예요.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금융거래를 회계 처리하라.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 8,0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차이금이 되는 거죠. 수익이 당연히 인식이 되지 않아요. 자, 이게 재매입 약정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재매입 약정에서는 판매가액이 재구매가액보다 높더라. 그러면 사용료 받는 거고, 만약에 재구매가액이 더 높더라. 그러면 걔한테 돈 빌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에 대한 상황들을 볼게요. 상품권은 첫 번째로 일단 상품권이란 걸 소비자한테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상품권을 이용해서 재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재화를 이제 주게 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즉 상품권이라는 걸 팔았을 때저 상품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돈 미리 받은 거죠. 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상품 줄때그 선수 수익이 없어지면서 수익 계산하면 돼요. 매출에. 그렇죠? 상품권은 나중에 교환이 될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요 이런. 근데 여기서 이제 할인액이 있을 때를 상가, 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품권 할인액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상품권 살때만 원짜리 만 원에 사지 않죠? 뭐 구천 원, 뭐 팔천 원 이렇게 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 할인액이 있을 때 먼저 돈 받은 금액을 전부 다 이제 선수 수익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실제로 돈 받는 금액 구천 원이에요. 만 원짜리 팔지만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제 할인액, 상품권 할인액으로 이제 계산을 해놨다가 여기서 당연히 수익 이 인식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화가 인도가 될때 그때 이제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그때 이제 할인을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 저 할인액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빠지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9,000원이 인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권이 교환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상품권 판매 시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탁판매와 관련된 사항들 위탁판매는 어떤 거예요? 물건을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어 그 상대방이 팔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수술을 주는 거죠. 그게 위탁 판매인데 일단은 지금 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재고는 단가가 100원짜리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는 150원이라고 합시다. 재고에서 10개에다가 100원을 곱했는데 운송비가 총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총액 자체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전체 금액에다가 재고자산 전체 금액에다가. 자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 시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위탁 판매다. 그 다음에 반품 조건부 판매. 이거는 반품을 어, 예상할 수 있냐, 없냐. 거기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설명할 때 이거 다 봤었어요. 사실은. 음. 자, 6일날 이제 물건을 팔아요. 소비자한테. 그리고 대가를 받았는데, 어, 24일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품이 발생을 했다. 그죠? 음. 그럼 환불을 이제 해주겠죠? 어,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어떻게 처리 할까? 두 가지 반품이 예측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품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품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판매분과 그 다음에 판매 반품 예상분 그걸 이제 쪼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품이 예측 가능할 때는 판매 시점에 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판매 예, 아, 반품 예상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불 부채로 부채로 잡아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품이 됐을 때 그거를 상계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반품 시에는 부채를 상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품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판매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환불부채로 계산하고, 반품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환불부채로 계산해. 여기는 예상을 못하니까, 이거의 전체, 가 전체 금액을 다 환불부채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팔리는 시점, 즉, 6일날, 반품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매출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를 다 부채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반품이 됐을 때, 실제로 반품분에 대해서는 이 부채하고 상계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얘기겠죠. 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어, 써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판매 단가는 1,000원, 개당 1,000원짜리고 그 다음에 원가는 600원짜리다. 그 다음에 판매수량 100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 반품된 수량이 10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판매 시점에 일단 반품 예측이 가능한 경우를 볼게요. 그때는 이제 반품분하고 그 다음에 반품 예상분 아니, 아니 판매분하고 반품 예상분 두 개를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분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개냐 지금 10개가 반품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예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10개가 90개 아 10개 그러면 나머지 90개가 이제 팔린 거죠 그럼 90개에 대해서 매출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출원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품 시에는 당연히 90개에 대해서는 어,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반품분에 대해서는 환불부채로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해서는 반품회수권 있죠? 우리 이제 이거 봤었죠? 재고자산에서.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일단 상품은 빠져나가요. 재고자산은 다없어지긴나 해요. 그죠근데 대신에 반품회수권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재고자산 들어올 때 대체를 시켜보면 되죠. 그래서 어 환불이 됐을 때, 즉 반품이 됐을 때 현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상품 가져오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반품 예사, 예상이 가능했을 때,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 반품 예상이 가능했을 때는 물건이 팔릴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예요. 얼마만큼? 반품 예상 분을의 나머지만큼. 그죠? 그리고, 그럼 반품부는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간에, 어, 그 돈은 다 들어올 테니까. 그죠? 반품부는 부채로 미리 계산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반품되는 게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매 시점에 전체를 다 환불 부채로 계산을 해놓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반품이 됐을 때 판매분이 있고 반품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쪼개면 되겠죠. 즉 환불 부채 중에서 판매된 부분은 매출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품분에 대해서 현금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음. 자 이렇게 어, 회계처리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뭐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간에 반품 예측을 못하면 다 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는 거예요, 들이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됐을 때 실현된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반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면 전체가 환불 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현금으로 환불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매출. 매출에 만 원이야. 못하죠. 네. 9만 원이죠. 9만 원이 이제 인식이 된다. 그 다음에 반품 해소권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일단 반품이 불가능할 때 매출 자체는 충당부채로 잡아놨었죠. 근데 상품도 일단 빠져나가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반품 해소권이라는 걸 계산을 해놨다가, 그 그래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죠 재고자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매출원가로 빠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로 빠지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게 자꾸 못하고 어, 났지? 54,000원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6,000원이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품 예측이 가능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 반품 예측이 가능할 때는 전체를 매출액을 다 잡죠 일단 매출을 액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환불 부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 비교를 해보면 반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다 부채로 잡지만 반품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품 예측 부을뺀 나머지를 매출을 계산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반품 예측이 가능할 때와 반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자 그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라는 게 있죠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인도를 수확하는 시점에 수익을 의식하죠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 쓸게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판매가 되는 거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민도 청구 판매 민도 청구 판매는 뭐죠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판매 준비가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물건만 넘겨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민도 청구 판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그 판매 준비가 완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제품 민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판매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건 뭐냐면 통제가 이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 요건을 보면 일단 민도 청구 약정의 이유가 실질적, 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이에요. 고객이 그 약정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줄게. 그게 아니라 고객이 나중에 주세요. 얘기한 거야.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은 고객의 소유물로 구분되어서 식별되어야 된다. 즉, 내가 그 자산을 마음대로 쓸수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사용할 능력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고객에 이 일을 넘길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즉, 누군가한테 팔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룰이에요. 자, 이게 이제 통제 요건이에요. 그게 통제가 넘어가면 물건이 파는 걸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창고에 물건이 일단 있는 상태예요. 통제가 이전이 돼도. 그쵸? 그렇지만 장부상으로는 그 재고 자산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제품 인도가 이제 어,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는 회사에서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장부상으로는 매출원가로 기록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미인도 청구 판매가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미인도 청구 판매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빼줬죠 그만큼을 그래서 실사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객이 제품을 통제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고객 충성 제도에 대한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 충성 제도가 어떤 거죠 어, 그 포인트라든가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주고 그걸로 이제 뭐냐면 그 고객을 유인하는 거죠 대신에 그 대가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어, 재화라든가 또는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6일 날 일단 재화를 넘겨주고 그 어, 고객한테 포인트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럼 그 대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재화와 이제 포인트에 대한 대가가 같이 포함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6일 날 인식해야 되는 건,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화에 대한 판매의 대가를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수금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30일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재화를 넘겨줬다면 이때 이제 포인트에 대한 수익이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30일날 그 선수금에 대한 수익을 인식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숫자로 이제 한번 봅시다. 어, 재화와 125포인트를 어 소비자한테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원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그 125포인트 중에서 80%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여러분들 이제 보면 그뭐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무슨 또 뭐랄까 뭐 짜장면 음뭐 이렇게 시킬 때 이렇게 도장 찍어 주잖아요 그죠 그럼 도장 찍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걸로 뭐 탕수육도 하나 먹을 수 있고 또는 커피를 한잔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그 내가 이제 받았던 이런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100%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일리지라든가 포인트를 계속 적립을 했는데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를 미리 나한테 현금으로 환불해 을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못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라는 건 사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그거를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는 전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일리지 전체가 다 어, 사용이 되리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뭐 80% 또는 60%가 사용될 거라면 그 80% 60%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객 충성 제도에 대한 핵심의 핵심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0 포인트를 줬125 포인트를 줬지만 거기서 80%가 예상이 된다 이 많은 안에는 125 포인트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중에 80%가 예상이 된다면 결국에는 125 포인트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가를 전체를 다 받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아, 그 80%를 예상을 한 아, 80%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한 예상 사용 비율을 고려한 포인트당 판매가액이 만약에 10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수금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포인트 매출이 이제 125포인트를 줬는데 그 중에서 80%예요. 80%가 이제 회수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당 단가가 10원짜리 돼요. 그래서 결국 1000원을 미리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용 예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만원에서 10그 1000원을 뺀 9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처리는 일단 매출액은 9000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선수익으로 1000원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포인트,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60포인트가 소비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선수 수익 중에서 전체 우리가 예상했던 포인트는 몇 프로냐면 몇 포인트냐면 125포인트 중에 80%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60포인트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100포인트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1,000원이거든요. 그 1,000원 중에서 60%만큼이 이번에 사용이 됐으니까 600원만큼 이번에 수익으로 인식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선수 수익이 600원, 그다음에 매출액이 600원 계산이 된다. 사용이 됐을 때. 자, 만약에 여기서 이걸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이125 포인트를 이제 줬는데 그중에서 60%가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포인트당 판매가액이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바꿔보면 그러면 이제 포인트 매출에 대한 금액이 살짝 바뀌어요. 자, 보면 여기에다가 60%를 하고 거기다가 10원을 계산한 금액이 포인트 매출이 되는 거예요. 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일반 매출액이 되겠죠? 이거 이제 계산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어, 포인트를 전체를 다 회수할이라는 법은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걔한테 돌려줄 이유는 없어요. 상대방한테. 회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받은 돈이 다얘 돈이야. 근데 그게 얼마 얼마큼 회수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걸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한 포인트당 가치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한 포인트당 가치가 이렇게 측정이 된 거예요. 결국은. 10원 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나온 금액이 10원 이라는 의미에요 자 그래서 이 고객 충성 제도에서는 어,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제 3자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짜장면집에 주면 짜장면을 다시 한번 받는다 이거 직접 제공해 주죠 짜장면집이 직접 제공을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그 물건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일리지라든가 포인트를 어, 획득을 하고 어떻게 하냐 다른 곳에서 빵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카드사의 어떤 포인트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제3자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또두 개로 쪼개 볼수 있는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인지를 할수 있죠 뭐 커피를 먹고 거기서 10잔 포인트를 받아 가지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커피를 받으면 직접 제공받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를 이제 볼게요. 제 3자가 제공하는 경우. 아니, 직접 제공하는 경우를 먼저 볼까? 여기서는 뭐, 그냥 바로, 어,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포인트 주면, 그 포인트를 통해서 제어를 받아가면, 그게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음. 자, 제 3자가 제공하는 경우. 자, 회사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면, 그 포인트를 누군가한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커피를 받아간다는 얘기죠. 재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죠. 자,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커피 가격이 900원짜리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뭐냐면, 얘한테 천원을 주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받아요. 물론 그 천원...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재화와 포인트를 같이 받겠죠. 일단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1,000원 줬다고 합시다. 얘가. 자 그래서 얘가 포인트에 대한 대가 1,000원 주고 포인트를 받아.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얘는 재화를 받아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얘한테 그 재화 가격을 지불해줘요. 그럼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 매출은 1,000원이고 포인트 원가가 9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100원이 남는 거야. 그죠. 이게 뭐냐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으로 어, 제3자한테 로자 어떤 재원한의 제공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 거냐? 얘 거란 얘기야 예.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얘하고 제휴를 맺는 거예요 야, 어, 우리하고 제휴를 맺어 그래서 우리 포인트 가져오면 너 물건 팔아 그러면 그 포인트로 이제 물건 줘 그럼 그, 그거 그 내가 돈 줄게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계산이에요 자,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로 한번 볼게요 자기서도 마찬가지 1 0 0 0 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받고 그러면 그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제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커피 회사에 그러면 커피 회사에서는 그 포인트 들고 온 놈한테 커피를 제공해 을 줘요 자 그리고 제한테 1 0 0원 수수료를 주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산이 되는 거야 즉 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이 회사 가가지고 쿠폰을 쿠폰을 얘한테 들고 가요. 그래 들고 가서 회사한테 야 우리 쿠폰 좀 팔아줘 그럼 내가 너한테 수수료 줄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제3자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자기가 이제 물건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가 지불하는 게 아니죠 수수료 받는 거니까 중간 그래서 여기서는 수수료 수익만 이익이 돼요 결국 이익금액은 똑같아요 둘다 어느 경우나 그렇지만 누구의 계산으로 냐에 따라서 전체 수익과 비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비교를 해보면 둘다 이익은 똑같지만 여기서는 매출과 원가가 기록이 되는 반면에 저쪽에서는 포인트에 대한 수수료 수익만 기억이 된다. 음. 그래서 자기의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총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총 대가 얼마? 천원 할까? 그 다음에 제3자의 계산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차익만을 수익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건설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 계약은 기간을 거쳐서 이해하는 수행 의무, 즉, 우리가 쭉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 수익에서 계약 원가를 빼서 계약 이익을 구하는 거죠. 근데 계약 수익이라는 건 전체 도구 금액, 계약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행률을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어, 계약 원가도 마찬가지, 총 원가에서 진행률만큼을, 어, 계산한 거를 이제 계약 원가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그럼 진행률은 도대체 어떤 거냐? 진행률이라는 건 어 측정 방법이 산출법과 투입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출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재화나 용역 그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 총 가치 그 중에서 인도된 것에 대한 가치 거기에 대한 게 산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투입법은 뭐냐면 원가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완성시까지 투입량 그 다음에 현재까지 투입량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투입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 건설 계약을 건설 계약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어 하나의 포맷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어 누적 발생 원가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정총 계약 원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뭐라냐면 진행률이라는 걸 찾죠 누적 진행률을 찾고 그다음에 단계 계약 수익과 단계 계약 원가를 계산을 해서 그걸로 계약 이익을 이제 구하는 거죠 어. 어, 계약 수익 이 잘못된 거예요 계약 이익이죠 이게. 이제 계약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서, 어, 구하죠. 첫 번째 1차 년도의 계약 수익, 그 다음에 2차 년도의 계약 수익은 전체 누적된 수익 금액에서 1차 년도를 뺀 금액이 2차 년도 계약 수익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두 번째 계약 수익은 총 도구 금액, 전체 금액, 거기서 누적 진행률을 하고 그러면 전체 누적된 금액이 되겠죠. 거기에서 직전까지 계약 수익을 뺀 것. 즉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약 수익을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미성공사로 이제 회계처리를 하게 되죠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때 거기에 대한 진행 청구액이라는 걸로 이제 부채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말에 계약 원가와 계약 수익을 이제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미성공사, 그 차이를 미성공사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 안에 미성공사 금액이 들어가죠. 미성공사는 이제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미성공사 금액이 자산 쪽에 차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 청구액은 대변에 들어가겠죠. 부채.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있죠 이걸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죠? 한쪽에 몰아서 표시를 하죠? 저거를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미성공사 금액이 더클때 그때는 이렇게 진행청구액을 밑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미청구공사라고 얘기해요. 를 미청구공사는 자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진행청구액이 더클때 그때는 초과청구공사라고 해서 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잔액이 큰 쪽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잔액이.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미성공사가 더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진행청구액이 더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시해 주면 초과청구공사 또는 미청구공사가 나오는 거고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를 우리가 얘기를 할때 항상 그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의 자산 또는 부채 이걸 물어보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계약 자산 또는 계약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계약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미성공사의 금액을 구할 때는 총 계약 금액에서 누적 진행률을 곱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상 손실액이 있다면 이건 전체 공사에 대해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상 손실액은. 그래서 예상 손실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진행 청구액은, 대금 청구액의 누계액이죠 예, 저거는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 자, 두 번째 경우. 공사 전체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자주 출제됐던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만약에 2차 년도에 손실이 예상되는 해더라 그러면, 기본적인 포맷을 가지고 이제 쭉 보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건, 손실 예상되는 해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예상 손실액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좀체크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상 손실액을 감안을 하면 계약 손익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 마이너스 된 계약 손익만큼을 단기의 계약 손실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에 그 해에 계약 원가 금액은 이두 개를 다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된 원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 손실액 여기까지 감안한 금액 전체 금액이 계약 원가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예상 손실액은 총 원가에서 계약 금액. 이건 총 원가에서 계약 금액 뺀게 뭐예요? 이게 총 손익이에요. 그죠? 근데 원가가 더큰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원가가 더큰 상황이죠. 손실 예상 연도에는. 그래서 원가가 더 크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 금액이 될 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남은 진행률. 즉, 누적 진행률이 여기서 만약에 40%, 여기서 만약에 어 70%.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진행률은 몇 프로가 남은 거예요? 30% 남은 거죠? 그게 이제 잔여 진행률이다. 그죠? 그래서 잔여 진행률을 곱해주면 그 금액이 뭐냐면 예상 손실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리고 이 단기의 계약 손실, 어, 단기의 예, 손실이 예상되는 해의 계약 손실 금액은 전체 손실액이 있죠? 거기다가 먼저 인식한 이익을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여기서는 이 금액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예요. 그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이제 해줘요. 여기서는, 음. 그러니까 전체 계약 손실 금액에다가 이걸 더한 게, 전체 계약 손실에다가 이걸 더한 게두 번째 해에 계약 손실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계약 손실에서 먼저 인식했던 이익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한 게 전체 손실이다. 아, 저, 그 뭐야.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의 손실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거 하나,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공식처럼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본 것, 얘들. 그래야지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 자, 어,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쭉 봤는데, 수익인식에서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 쭉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 가능하다면 이론형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보겠지만. 음, 문제가 지금 아직 개출된 게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서머리와 관련된 내용들 정도만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 수익인식에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어, 서머리를 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